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숙입니다. 어, 선화증권은 제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이어서 제3장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이 통일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관련된 법률들은 어, 전체 법제화 과정과 영국법, 미국법, 또 우리나라 상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였고요. 선화증권 뒷면 약관은 운송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해상운송법에 해당되는 국제협약과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국제협약과 법률, 각국 국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은 국제협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은 총 5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국제복합운송협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국제복합운송협약은 다섯 개의 해상운송 관련 협약 중에서 유일하게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뭐 법규로서는 의미가 현재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상운송은 대부분 복합운송 중의 일부로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합운송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엔국제복합운송협약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놓으시면은 어, 훨씬 어, 오늘날의 운송 시스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어, 유엔 국제복합운송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입법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국제운송 분야에서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 등 단일 운송 방식의 기존 운송 시약을 복합운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 새로운 법규범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합운송은 어,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운송, 그 컨테이너 해상운송에 사용하게 되면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합운송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 개품운송계약은 뭐 복합운송이 아닌 것을 찾기가 거리, 거의 어려울 정도로 복합운송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상선화증권은 어, 내륙운송단계에서는 그 기능을 할수 없고 복합운송의전 운송단계를 포괄하면서 증거증권, 자격증권, 유통증권으로서 국제운송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운송증권이 필요 하게 합니다. 어, UN 어, 어, 국제복합운송협약의 채택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어, 운송주사인 국제협회인 피아타, 즉그 플레이트 포더들의 워 협회입니다. 또볼티 국제해운동맹, 빔코 또는 ICC 등의 유력 민간단체가 제시한 표준운송증권 서식이라든지 또 통일규칙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복합운송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제복합운송공업을 마련하는 작업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문 그 눈이 들어와나 ICC 또 CMI 등에 의해서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 복합운송 규칙의 통일을 위한 통일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193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 1948년 ICC에 의해서 1956년 국제도로물건운송협약의 서명국에 의하여 또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각각이 있었습니다 협약 채택을 위한 보다 활발한 움직임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요. 1956년 국제도로물건운송협약 제약국 사이에서 이 협약의 성립시에 복합운송협약을 검토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합의에 의거하여 UN경제위원회가 사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회에 대하여 협약안의 작성을 의뢰하게 되는데 웅크타드, CMI, ICC 등 여러 국제기구가 노력한 결과 1969년 CMI 도쿄규칙안이 작성됩니다 1970년에는 이, 이 도쿄 규칙이 로마 초안으로 대체되면서, 어, 1971년 오늘날의 국제회사기구인, 해사 자문기구, 정부 간 회사 자문기구인 잉코가 어, 국제 물금 복합운송 협약안 TCM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1972년 잉코타드에서 TCM안은 어, 개발 도상국 이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시 백지화되는 이런 진통을 겪게 됩니다. 어, 웅크타드의 무역개발위원회에 국제복합운송협약 초안작성을 위한 정부간 준비급 Intergovernmental Pre 어, Preparatory Group IPG를 설치하였는데요. 를이 그룹에서 승한된 UN 국제복합운송협약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u l t i m o d e r Transport 1 9 8 2 어, 최종 채택회의에서 86개국 대표가 참석하고 이건 71개국이 선언했습니다. 어, 2008년 8월까지 11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보다시피 어, 브루디, 칠레, 조지아, 레바논, 리베리아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루안다, 세네갈, 잠비아 등인 있는데 어, 무형량이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11개국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발효 요건인 30개국 충족하지 못해서 어, 뭐,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국제운송주산업협회 볼텍국제해운동맹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어, 해운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926년 3월 31일 비엔나에서 16개국의 보드협회에서 창립된 것이 국제운송주산업협회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주산업협회 즉파파가 1977년 9월 LA에서 개최된 제15차 연례회의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스위스 주리히에본부를 두고 있고 현재 회원수는 130개국의 3 5 0 0 0개의 보딩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정회원은 각국 포 보더단체가 되며 주회원은 개개 보딩회사 및 통관업체 등 여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빈코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벌텍 국제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회원사에 대한 해운 회원 정보의 제공 및 자료집의 발간, 용선제도에 기선 해운업계의 침목 도모 및 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1905년에 설립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운 동맹의 하나입니다. 회원사는 세계 100여 개국에 걸친 선박 소유자와 중개사, 보험회사, 해운조합, 조선소, 금융기관, 해석부 관계기관, 선급협회 등을 막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N 국제복합운송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국제복합운송협약은 함부르크 규칙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 함부르크 규칙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어, 초안이 만들어진 복합보희협약의 내용이 어, 그다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높게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이 새벽이 채택될 때까지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이 어, 뭐 가입국 통은 나중에 결국 비준은 됐지만 발효는 됐지만은 어, 음, 결국은 국제무역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결국 함부르크 규칙이 크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바탕으로 어, 복합운송협약도 어, 역시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 이렇게 보고 대부분 국가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복합운송협약은 전문가 제1장 총칙 제2장 증권, 제3장 복합운송인의 책임, 제4장 송하인의 책임, 제5장 청구 및 소송, 제6장 보칙 제7장 통감 문제, 제8장 최종조항 등 8개장 40개 종문으로 되어 있고요. 어, 통관 규정을 다루는 부속서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함부르크 규칙과 복합원성 협약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어, 이 공통점을 보면 개발도상국 세력이 강한 웅크타드의 주도하에성립 되었다는 점또 어, 개발도상국 측이 그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기존 제도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두 협약이 모두 국제적인 물건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협약이라는 점과 함부르크 규칙의 준비와 채택에 관여했던 많은 인사들이 복합운송 협약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함부르크 규칙은 사실상 국제 복합운송 협약의 모형 어, 모델로 이용이 됐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보입니다. 어 사실 그 웅크타드는 유엔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어, 모든 국가가 한 표씩 음, 주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 모든 국민에게 정평을 이루어서 적용이 돼야 될 법이나 협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 하에 어, 제정이 되는 것이 사실상 그 올바른 길이라고 하겠지만은 결국 상사적인 사실은 효율성과 어, 또그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어,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 그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이 그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 전세계 모든 국가에 어, 평등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이런 러법 그 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상인들 간에 채택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은 시행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을 강과하고 유엔 어, 그 기구에서 이러한 협약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무역량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 해운력도 약한 국가들이 주도해서 협약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시장에서는 결국 통용되지 않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해상운송관련협약이나 복합운송협약은 결국 고도의 상인들 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어, 법규범이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서 어, 순수하게 이론이나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 법규가 어, 국제시장에서 어, 특히 이러한 그 운송시장 안에서 어, 널리 채택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운송인의 책임 부분에서 책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제16조 1항 또 다른 원인이 경합한 경우에 대한 17조 컨테이너 조항은 18조 2항 인도 지연 시 책임 한도에 대한 18조 4항 멸실 훼손과 인도 지연이 중복되는 경우에 운송인 책임의 총액에 대한 18조 5항 비계약적 책임에 대한 제20조 어, 책임제한권의 상실에 대한 제21조, 책임의 확보에 대한 제24조 및 제25조 등이 모두 함불코규칙의 관련되는 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또 복합운송 특유의 규정으로는 어, 여러가지 운송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특성인 책임제도, 그, 그, 라이빌리티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요. 어, 운송인 책임과 관련하여 복합운송 기별과 다른 단일 운송 방식, 어, 단일 운송, 단일 방식의 운송전략과의 충돌 유무와 범위의 문제등이 어, 이십약의 특유한 문제다. 이것을 이제 조율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어, 이십약의 특유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책임의 주체는 복합운송인, 멀티모델 트랜스포트 브레이트라고 했습니다. 어, 스스로 혹은 그를 대리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복합운송 활동에 참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러한 사람의 가르마 에서가 아니라 본인으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복합운송인이라고 했습니다. 복합운송 계약은 운송인이 운임지급을 대가로 국제복합운송을 실행 또는 실행의 확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본인의 직접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복합운송인이 자기의 사업자 내 복합운송 각 구간의 운송과정을 모두 직접 담당할 모든 운송수단을 갖춘다는 것은 어, 극히 어, 어, 드문 일이기 때문에 복합운송인은 일정한 범위의 운송을 하도급 계약을 맺은 운송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복합운송인은 이 하수운송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의 계약 상대방인 송하인의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최소한도 요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운송구간을 통한 책임을 한 운송인에게 집중시킨 전운송구간 대하주 단일 책임입니다. 이것이 복합운송 개약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책임기간은 함부르크 규칙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인이 물건을 거의 관리하기 인수한 때로부터 그 물건을 인도하는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함부르크 규칙은 해상운송협약이기 때문에 어, 수령에서 인도까지라고 하더라도 부두에서 부두까지, 즉 항구에서 항구, 포트투포트원칙이라고 하면 복합운송협약은 도어투도입니다. 도우 어 운전에서 운송에서 운전까지 딜리버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복합운송협약은 도어투도어원칙이고 함부르크 규칙은 문구는 똑같다 하더라도 포트투포트원칙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임 원칙은, 복합 운송인은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의 원인으로 된 사고가 물건이 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에 생긴 때는 그 멸실 회선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에 해 대하여 책임 원칙인데요. 복합 운송인이, 복합 운송인 자기 또는 제15조에서 말하는 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고 및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과실이 없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범위는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서 사고 발생 구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복합운송의 책임은 일포장 또는 그 밖의 적재 단위에 대한 920 SDR과 멸실 훼손된 물건의 총 중량 4kg에 대한 2.75 SDR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 해상운송구간이 포함되었기 을되었 때문에 함부르크 규칙과 같은 형식으로 취하고 있지만 한도 금액은 함부르크 규칙보다 10%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 물건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어, 지연된 물건에 대하여 지급될 운임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되 복합운송계약에 의해서 지급되는 운임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지연에 대한 이 한도액으로 보아서 운송료의 40%에 대하여 인도지연이 발생하면 복합운송은 운임총액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집니다 어, 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 또는 내류, 내수로 물건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책임제한 방식과 책임한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멸실 훼손된 물건의 총중량 킬로그램당 8.33 SDR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어, 이는 해상운송 2위의 운송한 경우에는 국제 도로 물건 운송 계약 협약, 국제 철도 물건 운송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 등에서 모두 중량만을 기준으로 한 책임한도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제 도로 물건 운송 계약 협약제 23조 3항의 한도금액과 동일한데 복합운송 협약상의 책임 한도 규정 내용과 해상운송 등 이외의 경우의 단일 방치 운송 협약상의 규정 등을 접근시켜서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 총액의 한도 및 책임 가중의 허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물건의 멸실훼손의 경우의 책임한도액과 인도지연의 경우의 책임한도액이 각각 다르지만 어, 이러한 한도가 중복되는 경우라도 복합운송인의 책임총액은 책임 발생의 대상인 물건의 전선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인과 송화인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지연의 경우에 위에서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책임한도를 복합운송증권에 정할 수 있으며 복합운송에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협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된 손해입니다. 이 복합운송에서 문제는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고 어 사고를 조사를 해보니까 손해의 원인 사고 발생 구간이 육상 구간이다, 해상 구간이다, 항공 구간이다, 철도 구간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구간인지 알수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려지지 않은 구간에서의 책임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손해구가 구간, 사고 구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책임 한도액이더 높거나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약에서 정해놓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협약에서는 어, 이런 경우에 어떤 협약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사전에 정해놓게 되는데 어, 협약의 특징은 사고 발생 구간이 판명되었을 때는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 이렇게 어, 만들어놨습니다 물건의 멸실회손이 여기서 인도지연은 제외합니다 복합운송이 어느 한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고 그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에서 협약제 18조 1항 내지 3항까지 적용으로 산출되는 한도로 높은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멸실 훼손에 대한 복합 운송인의 책임한도에는 그러한 협약들은 국내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복합 운송인 책임에 대하여 제18조는 이른바 단일 책임제도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운송인이 하나의 책임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19조는 구간이종, 구간별로 다른 책임 제도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 적용된다는 것이 성격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협약이나 법령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책임 한도가 복합운송 협약의 한도보다 높을 때그 한도만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만약 복합운송 협약의 책임 한도이기 이들 특정 구간에 적용되는 협약이나 법령에서의 한도액보다 높게 인상된다면 이들 협약이나 법령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책임제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나왔는데요. 단일 책임제도라는 것은 국제복합운송에서 사용되는 책임원칙으로서 화주에 대한 단일 책임 혹은 동일 책임형이라고도 합니다. 사고가 어떤 운송방법에서 생겼는가 관계없이 복합운송인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 또는 화두축을 보이고 하실 등의 사유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합운송인이 책임 있는 것으로 단일 책임을 진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것을 단일 책임제라고 합니다. 다음, 책임 제한권의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합운송인은 물건의 멸실배송 또는 인도지연이 어, 포카 본송인이 이를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서 또는 무모하게 또는 이를 알면서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생긴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책임자는의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어, 일종의 그, 민법, 이제 민사법에는 원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고의가 있었을 때책임자한건 상실된다고 합니다. 어, 복합운송의 인 사용인이나 대리인 어, 또는 복합운송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밖의 사람이 제21조 제1항의 경우와 같은 보위 등의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멸실 회손 또는 인도 지, 지, 지연 등이 생긴 경우에도 이들 이행 보조자는 책임자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임을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의 어, 멸실회손의 경우에 손해통지기간은 어, 멸실회손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물건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일 이내, 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15일 이내로 했는데요. 여기서는 6일 이내, 에, 이내에, 어, 이내로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와 그 규정이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어, 인도 지연의 경우에 통지기간 60일 또한불로 규칙의 경우가있고 어, 물건의 인도 후 또는 전부 멸실됨으로 인도되지 않냐 했을 때에는 인도되었어야 할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청구의 종류와 주된 명세를 기재한 문서에 의한 통지가 복합운송인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어, 소송 절차 또는 중재 절차의 제소기간은 인도 후 2년이지만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는 제소기간은 인도 후 6개월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간은 결국 그 우리 이제 영민법에서 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고 국제협약도 그냥 제소기간으로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우리 그 민사법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 복합운송협약은 지금까지 보다시피 에, 하나의 운송인이 여러 구간의 운송을 한꺼번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 보더가 어 문전에서 자기가 그 인도를 받아와서 수령해서 어 이것을 육상 운송구간 트럭으로 싣고 와서 어 선박에 다시 운송 의뢰를 하고 선박 운송한 이후에 다시 트럭짐을 해서 어 수화인에게 전달까지 해주는 이러한 대입 운송인데 이제 과거 제1식 운송 방식에 의하면 그 화주 측에서 하나하나 운송 구간마다 별도의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이 생겼을 때는 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겠죠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그때그때 어, 발견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어,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복합운송 협약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운송을 한 사람이 그 자기가 설계를 해서 운송을 해 주게 하고 그 설계자가 자기가 갖고 간 운송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수화인 화물을 수화인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어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설계를 했는 복합 운송이 전 구간 어디에서 물시 훼손이 생겼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단일 책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책임한도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식은 책임한도액도 전 구간에 대해서 같은 책임한도액을 정하면 좋은데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각각 따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임한도액을 각 구간별로 적용되어 있는 것보다 낮은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화주 측에서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알수 있었을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은, 운송이 축에서 억울하기 때문에, 이제, 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협약에서는, 결국은, 그,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을 때는, 어, 대체로 해상, 해상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함불구 규칙보다, 높은 한도로 정해놨고요. 어, 그 외의 구간에서 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어, 이러한 구간에 적용되는 법이 협약에서 정해놓은 책임 한도보다 높을 때는 그 개별 구간의 법이나 협약을 적용을 하고 협약이 더 높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높은 협약의 책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입법 방식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지나치게 함부로크 규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 이실력이받아들이지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함부로크 규칙은 여전히 지금까지 문제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법리적으로는 어,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 완전한 과실책임주의원칙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우리 사법책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 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은 결국은 해상운송에서는 어, 항의과실 면책, 즉 해기과실 면책이라는 것이 어, 상당히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서 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동안 음, 그 가장 합리적인 그 가격적 중점이다 책임의 분배를 적절하게 했다는 것이 그 체험적으로 음, 어, 확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의과실 면책을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 시장에서 어,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어, 당연히 그 순수한 과실 책임지 원칙으로 가고 항의과실 면책이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 운송인과 과제 측이 모두 받아들이는 시점이 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러 번 시도를 해왔지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 걸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 협약이 함불르 규칙 이후에 어, 여러 번 협약이 만들어져도 어, 잘치료성을 그 가지지 못하고 계속 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첫째,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둘째, 책임 제한권의 비상실 세번째, 인도 지연의 경우 네번째, 해상운송구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섯번째, 책임 총렬의 한도 및 책임 가중의 허용 뭐 이런 것 중에서 앞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상. 어, 제 1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